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나비공원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MBTI 워크숍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여러가지 성격형 검사 중에 MBT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이 어떠한 기본 인사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저도 그동안 MBTI 검사를 몇번 해봤는데요. 어, 내 성격이 어떤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오늘 교육과 미술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게 될 겁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요. 굉장히 건강한데다가 살아있어요. <웃음> 네. 대학교 1학년 남자분 아니 아니 SN... <웃음> SNS를 s s n 통해서 한번 검색해본 적이 있어 요 하는지는 <웃음> 알수있거 확하 음, 음, 음. 네, 네. 나타났어요. 자세한 걸 생략합니다. 음, 애는 음, 자세한 걸 생략합니다. 아, 큰 점만, 아, 중요한 것만, 어. 개발적 그래서, 숲 전체를 본다라고 <웃음> 해요 그래서 <웃음> 그제 화산도 있고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엔진이 누가 발표하나요? 어 좋아요 우리 오늘 아까 소개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엔 t 팀 저희는 나비공원 기준으로 상공역 6번 출구를 이제 아웃으로 잡고 T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기준으로 1.6km고 중학교 이렇게 해서 네. 처음 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있게. <웃음> 있게 갈수 있게끔 네, 네. 큰 건물 위주로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T의 특성이 뭐예요? 누구나 알수 있게 <웃음> 즉합리를 매우 중시하고해서 <웃음> 자신이 논리적으로 했으면 다른 이해할 <웃음> 것이다는이어 아, 날씨 되게 좋다. 그리는자기한번안 먹어 봤는데 귀여워, 아, 친히, 귀여워. 네. 과일을 잘안 먹어가지고 음. 잘안 사잖아요 <웃음> 먹여줘야지